오토매칭을 킬까, 끌까? 우리끼리 할래? 아니면 사람 추가해서 할래? 뭐, 어떻게 하겠다고? 오토매칭을 켰고. 오토매칭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 두명 추가로. 어. 개들이. 아, 야, 니네 레디 눌러야 한다. 파티창으로 돌아와서 레디 누르면 된다. 어, 아, 이제 조금 기다리면 잡힌다. 아. 이 아까 게임 잘 돌아가더나. 다행이구만 매치 파운드. 나는 패스 좀 어 강제 스쿼드다 이거 지금 디오가 없어서 저번엔 뒤오 있었는데 아 진짜 어 실패 아까 얘기했다 얘이가789어 7번은 100% 회복하는 기시고 8번이 50번인가 회복하는 거고 7, 거기 가게뭐 어, 가고 싶은데 선택해봐봐 내가 따라갈게 거갈 거가 네 무슨 말을 하는 뼈들 근데 여기 다 모이면 템못 줍니다 그냥 여기 온나 어포기 해라 그러면 무조건 버려라 무조건 버려야 한다. 어, 어 맞다야, 니 바이크 안 쓰나? 글라이드 쓸 거가. 어. 니파 그리고 창고. 나 게임 들어가 가지고. 로 변들. 어. 아, 씨. 내니 설정에서 꺼버려라 알아서. 어 그렇게 제지들하고 같이 안 오니까 그렇겠지. 질타 <웃음> 안 질거다. <킬> <웃음> 안 들리면. <웃음> 음 게임 시작했. 때 네, 그 때, 뒤에 그, 니가, 글라이더 선택했으니까, 이, e... 그 글라이더 칸 표시되어 있는 이 e 있다, 이가 그거 옆에, G가 떠있냐, 뭐가 떠있냐. 어, G? G가. 그거 나중에, 바닥 가가지고 써봐봐. 밭. 쓰면은 방패같은거 펼쳐지거든 흠, <웃음> 존나 양악당한다 근데 여기서도 양악당한다 걱정마라 양악은 다 똑같다 어 차는 따로 있다 차는 활성화 가능한 차들이 따로 있다 조금 후진거 <웃음> 어 그러니까 탈보는 그거 회복해주는거죠 어쨌든 간에 <웃음> 여기가 구석이라서 시작하기는 오, 시작하기는 참속 편한데 나중에 템이 없으니까 여기 유지됐고 틴킬 안 된다 여기 저번에 해봤거든 씨바 <웃음> 중국이 새끼들 존나 시끄럽길래 근데 사실 템 나오는 게 수문빨이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씨 왜왜 왜, 왜 렉을 먹지 갑자기? 내가 안먹은데 원래 야 이제 10초 남았다 아니 10초 후에 어 이제 5초 남았거든 내편 알아 지금 어디로 가야지 지금 표시를 확인해야 하거든 어야 우리 좀버 가자 <웃음> 파란색은 들어가면 안 된다 저기엔 나중에 노란색 빨간색 되면서 다친다 어 존나 운빨이다 자리, 지금 어. 도당. 당한... 나도 지금 샷건하고 운빨로 좀 5탄짜리 하나 주었거든 아니면 나 따라왔나 지금 저쪽으로 또 저기에 저, 또, 저기. 저기저 다리 건너가지고 저 너머로 갈거요 참고로 Q를 누르면 표시이 가능하고, Q를 꾹 누르면은, 그, 원이 뜨거든. 마우스 움직여가지고 표식 바꿀 수 있어. 샷건 총알이 없다고? 같이 뜰 텐데, 옆에? 안 먹었나? 와 그런 경우도 진짜 드문데 <웃음> 와 그런 경우 진짜 드물거든 보긴 했었지만 어 X X 눌러라 내릴 거면 X 눌러라 사실이다 이 e? 쏘서 날라가도 된다 안죽는다 글라이더 편 상태에서 낙뎀은 없다 야 근데 고 그거 활용법을 잠깐 알려주자면은 그거 킨 직후에 W 누르지 말고 그냥 스페이스 누르면서 앞을 보고 쭉 날아간다 어 다르지? 다른 데좀 다른데, 좀 다른데? 좀 쓸만하다 여기가 좀더 아이템 다양성이 있어 가지고 좋다고 해야하나 <웃음> 드디어 총을 주었나. 나도 드디어 탄약을 주었다. 야, 여기 밑에 구탄 있다. 쓸거 없어라, 여기. 8배율 못 쓴다. 그냥 버려놔라. 참고로 여긴 수류탄 두 개, 두개 끼워 놓을 수 있다. 어? <웃음> 이상한 거 이상한 거 함부로 터뜨리지 마라. <웃음> 터트려도잘 선택해서 터뜨려라. 야, 사람 왔다, 사람 왔다. 안 죽었다, 사람 있다. 죽었다. 야, 템 죽자! <웃음> 음, 이새끼 템 안주노 뭐야 보그야? 템이 사라 니가 <웃음> 치워라 아니면 수류탄이나 던져줄까 나무거리가 어, 안됐었네 음, 쓸거면 챙겨라 벡터도 있네 어야 저격은 내가 들게 알파이 저격 좀 챙길게, 나는. 이거 5탄짜리구나. 어, 어, 성광탄? 쓸모없다. <웃음> 이, 이거 버리고, 5탄 줍고 조금 버릴까? RPG 니가 챙긴것 같은데 야니 네 개머리파 먹었나? 팩터 들었다 해가니 네 개머리파 먹으라 얼른 여기있다 옆바닥에 RPG 칸 없으면 무기 버리라 샷건 있고 mp5하고 mpxd? mpxd, 그, 탄이 뭔데? 어, 어 그럼, 이, smg 두개든 거네. 아무거나 하나. 보... 아 그럼 mp5 버리고 벡터 들어라 그럼 그럼 무기 하나도 못들었네 권총 버려라 그럼 권총을 버리고 벡터 주어라어 권총 버리고 벡터 주운 다음에 여기 앞에 개머리판 smg 큰 탄창도 있고 연막탄도 하나 먹고 수직하고 컴프레스도 있거든 다 먹어라 어, 여기 앞으로 와라고. <웃음> 여기 앞으로 와서 이거 주워서. 여기, 개머리판하고, 탄창하고, 아, 컴프레서하고, 아. 다 주워라. 어, 다 달았으면 됐다. 움직일 준비하자. 야제가 아, 차를 타고 왔네. 야 우리 여기 가야 한다. 차를 타는 것보단 배를 타는 게나은이지요 외곽 쪽으로 가면 있을 수도 있지. 없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나 저격총화 들었거든 흠. 자 저기로 갑시다 달려서 가야한다 우리는 어? 저기 배있네? 저기 배있다 어... 뭐.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쟤들 드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웃음> 진짜 중국인 둘 드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있거든. 음, 뭐, 그래도 아직 30선이라서 그렇게 잘하는 놈들은 아니.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어... 곧 안전지역까지 들어간다. 근데 주의해라. 사방에서 총탄 날라와도 안 이상하다. 내려라, 여기 올라가야 한다. 중국 쟤 둘도 그거인 것 같다. 아무래도 파신 것 같다. 어디에? 씨바, 저거 보급인데? <웃음> 아니, 가면 백퍼 0 죽는다, 우린 포기해라. 벌써부터 청소 난다, 얘가. 가면 죽는다, 저거. 니가 먹어라 니 위에 단단거 없잖아. 나 여기 저기 있는데 줄래? <웃음> 나는 하나 들긴 했고. 근데 이 저격이나 저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 나는 백터 대신 샷건 들고 있다. 야상야 건물 아 들어가라. 상대 드론 뛰어. 엎드려라. 그 엎드려라. 계단에 엎드려라. 제트 엎드려라. 뭐 어, 그냥 대기 까고 있어라. 그러면 괜찮게 하고 지금 저 모금 그 근처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 쟤들. 어, 우리 팀 당하고 있다. 죽었네. <웃음> 죽었네, 둘다. 어, 이거는 내가 선택한 능력이다. 드론는 내가 선택한 거 저 건물, 저 앞에 2층짜리 건물. 자, 우리는 요 건물에서 일단 돈 벌을 값. 뭐. 스코프는 앉아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는데 뭐. 그렇긴 하다. 일단 우리는 뭐팔 배율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가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야 저기에 사람 있었다. 아니 쏘지 마라 그냥 죽이만 해라. 사방에 둘러봐라 계속. 사방에 계속 둘러보고 사람 인형 보이면 바로 Q로 찍어라. 사람 보이면 바로 Q로 찍어가지고 위치 알려달라고. 사람 비슷한 게 보이도 그냥 우리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야. 아니 이제 슬슬 건너가야 하거든 아 건너가야 하면 너무 불안한데 이거 건너가면 죽을텐데 그래서 소리 소리 들리거든 어느 새끼고 이쪽인가와 저기에 떨어졌다고? 근 최소 청소해야 돼. 청소리가 계속 집 근처에서 들리지 않나. 안 나가까운데 안 나가. 아니 다 우리한테 쏘는 건 아니다. 우리한테 쏘면 주변에 맞는 소리가 나. 두개 떨어졌네? 시바바바에 하나 저바 끝에 하나 달려 있네. 바바야지지바 야, 일단은 음, 나가자. 가자 나가야. 바가 사람이다 와, 와 개조 시킨거 봐라 싸서 죽일 수 있으면 편하지 야 일단 우리 위치 걸렸을 테니까 달려 이제 달려 그리고 물로 들어가면은 바로 잠수해라 그냥 밑으로 쭉 들어가라 화면을 아래로 해서 화면을 알아서 잠수한다 아니 무조건 올라가지 말고 밑에 파란 게이지 그게 숨 막힌 숲 막히는 거니까 보면서 하면 돼 어 데미지 인다고 놀라지 마라 우린 빠져나어 왼쪽 왼쪽 오른쪽 교전 중인거 조심하고 야 들어가 시발 우리 한테 쏜다 조심해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갑자기야 계속 딴놈이 쏜다 <웃음> 뭐지? 엄청 가까운 데서 누가 쏜다 쏘는... 어 봤다 더라도 하나 죽였다 또 죽였다 킬 바란다 어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어니쌀 준비해라 사람 넘어온다 어 내버리기 아 <웃음> 어 쏘라니까 일어나서 내가 쏠 준비 하랬다 이거 뭐 맞을 걸 어차피 오른쪽 나. 아... 아별수 없다 우리가 오래 산 것만으로 대단한거 헬기하고 가까웠으면 그냥 헬기로 돌격하는 방법도 생각해 어 그렇지 상대가 AI도 아닌 이상 그거를 안 맞출리고 <웃음> 어 오토매칭 또 할까 아니 끌까 어 중국 새끼 만나면은 어나 여기 에 중국 새끼 자주 오거든